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돈스니네 어쩌네 해도, 그래도 몸집 하나는 알아주는 넥슨부터, 애증의 귀큰 놈, 믿고 하는 블리자드, 고티 제조기 베데스다까지, 그리고 여기, 해외에서 가장 안 좋은 취급을 받는 회사가 있으니, 바로, 이 올, 아니, 엘렉트로닉 아츠. 이름아야 EA. 또, 이 EA 놈들이 사고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한두번이 아니라지만 이번에는 역대급 병크를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 죽어도 정신 못차리는 바보같은 EA 정말 배틀필드라고 하면 다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겁니다 졸라게 멋지고 남자다운 스케일의 멋진 게임 진짜 많은 게이머들이 이 트레일러를 보고 뿅갔죠 그렇습니다 배틀필드가 지금껏 제작한 많은 게임들은 비록 타협하긴 했지만 입이 떡 벌어지는 스케일과 고증덕에 사람들 마음에 쏙드는 게임으로 자리 잡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고 핵 덕분에 침몰한 배틀필드 1의 수속작인 배틀필드5가 트레일러를 통해서 드디어 모습을 공개하였는데요 과연 그 웅장하고 엄청난 스케일로 유저들에게 감동을 준 배틀필드 1의 후속작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 함께 간벽에 빠져보. 엥? 여성? 아이 뭐뭐 이거 그렇다 칩시다. 아이고 총에 맞았네. 당신의 흰색은 아름다워. 뭐요 영국군이 왜 카타나를 차고 있어? 아이 어, 씨고 블록버스터 찍나? 막 날라다니네. 오. 아줌마는 맞고도 왜 멀쩡히 춤질까지 하면서 걸어 다녀요? 아니, 요 아니 슬라이딩? 뭐, 뭐지? 내가 지금 포트나이트 리얼 그래픽 모드로 보고 있는 건가? <웃음> 괴상한 그 컨셉에 그동안 팬들의 뒤통수를 후리는 완벽한 캐주얼을 통해서 유저들은 이게 대체 무슨일이냐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그래도 요즘에 PC 그놈의 정치적 올바름인지 최장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a 는 너무 대놓고 PC에 절여져서 실질적인 지들의 게임을 잃어버렸죠 이덕에 유저들은 오수 끝에 승리할 수 있는 승급전을 블루스크린으로 날려버린 사람 마냥 매우 격분하였습니다 국내외를 왕론하고 이럴거면 흑인 장애인 나치 페비니스트 여성을 게임에 등장시키는게 어떻냐는 등 게임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설정을 비꼬는 여론이 대다수인데 여기에 대놓고 개발자란 사람이 이러한 여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다 게임에 여성이 나오는게 꼬우면 게임을 사지마라 이씨 이게 진짜 개발자가 제정신으로한 말인지 두눈 뜨고도 믿지 못할 발언을 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니 누가 게임에 여성이 나오는게 싫답니까 그렇다면 라스트 오브 어스의 육쟁이 엘리는? 허관날 데드신이나 보여주는 라라는? 여자가 나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문명 식스를 가루가 되도록 가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덕여왕, 빅토리아 클레오파트라 등등 어후... 이에 말대로라면 문명 식스를 구매한 사람들은 뭐다 정치적으로 존나게 올바른 사람들인가 보죠? 핍진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좀 그래 캐주얼하게 만들려면 알 넘버링을 다르게 해서 분리시키던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컨셉을 버리던가 아니 뭐뭐 배경은 2차 대전인데 가상의 세계관이라 뭐 복장이나 무기들이 이렇다 이렇게 존나 그럴싸한 설정은 없고 2차 세계대전에 여성이 우수를 착용하고 저격하는 모습을 존나 멋지죠? 내두살짜리 딸아이에게 게임 속에 여성이 등장하는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면서 무슨 개연성이라곤 개나 져버린 덕에 이 게임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왜 대체 모르고 있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EA가 아니죠 188만 구독자를 보유한 레벨캡이란 유튜버는 배틀필드3부터 꾸준하게 동영상을 1000개나 만들어온 배틀필드의 진성팬이면서 E3와 EA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에 초청되는 유명 유튜버인데요 그런데 이번 배틀필드5를뭐 격분해서 비꼬아서 까는 영상도 아닌 전작과 비교해서 이번 작품은 하면서 조곤조곤 비평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대가는 수용이나 답변이 아닌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양한 EA 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는 EA 플레이 2018의 초청받지 못함과 더불어 EA 파트너십에서 제외되는 아주 졸렬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레벨캡은 이제 파트너도 아니기에 체험 영상을 녹화해서 편집해서도 안되는데 구독자 3만명과 160명을 보유한 여성 유튜버에게 각각 해당 영상 업로드를 허용해줬다는건 진짜 그냥 감히 우리 순고한 뜻을 무시하다니 씨 여신 한번 꺼봐라 라는 막나가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오랜 팬을 그냥 내팽겨쳤으며 아니 3만까지는 어찌 이해도 구독자 160명은 좀... 이에 우리 귀큰놈들께서 잽싸게 레벨캡을 채가면서 존나 X신 같은 행보를 보여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굳이 pc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과 완성도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는게 알파를 플레이 본 유저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번 배틀필드 시리즈가 처참하게 등장한 것인지 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점은 이미 예측된 점이기도 합니다 배틀필드 시리즈의 주요 인사들이 amd 블리자드 유비소프트를 싸그리 이직을 한 상태고 현재 이배틀필드5의 제작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신입인데 아니나 다를까 전작과는 확실히 차이가 보이는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대규모 fps의 정석이라고도 불리는 게이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배틀필드 프랜차이즈는 여기서 점점 추락하고 있나봅니다 억지로 자신들의 사상 아니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것들을 말도 안되는 핑계로 게임에 억지로 우겨넣으면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못 배워먹은 사람들 취급을 하고 있는 배틀필드 진짜 이제 a 에서 믿고 살만한건 피파랑 기대작인 앤섬밖에 없나봅니다 혹시 압니까 나중에 피파에 개뜬금 으로 레즈비얼리그 이런거 놓고 앤섬에는 게이 설정인 로봇을 내놓고 있을지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러는지도 모르겠으니 더더욱 웃깁니다 아니 어디 정치적으로 존나게 올바른 척 하라고 압박이라도 들어왔나 참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욕해도 게임 하나는 잘 만드는 우리들의 감자서버 유황숙님이나 따릅시다 아 귀큰놈이시여 부디 저 악의 무리를 물리치시어 우리들을 감자천국으로 인도하소서 뭐 아무튼 이렇게 pc에 푹 숙성을 해버린 우리들의 예의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